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리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JBL의 턴즈225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도, 뭐, 이게 콩나물 형식이라, 역시나, 뭐, 솔직히 말해서 리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콩나물 식은 뭐, 워낙, 뭐, 거기서 거기라,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냥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비에도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 뭐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삼성전자를 인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내막을 모르니까 전 정확한 회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일단 JBL t u 225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고스트 블랙으로 선택을 했구요 고스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안에 데모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기계 부품들을 다볼수 있습니다 다볼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어보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콩나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콩나물 형식인데 이 콩나물이 조금 두껍죠? <웃음> 네, 조금 두꺼워요. 여게 조금 두꺼워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꺼워가지고 이게 상당히 두껍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픈형입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인이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노이즈캔슬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이즈캔슬링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네. 그외에 여러가지 사양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블루투스 버전은 5.0이고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은 5.0이고 어 여러가지 코덱들을 말씀드리자면 코덱들은 H2DP, 그리고 AVRCP, h f p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LCDP? 아 LEDP였나 어쨌든 기억이 안나는데 어쨌든 소니의 그 소니의 그 프로파일을,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그,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조금 아쉽긴 해요. 뭐, 소니 그거는 뭐, 돈을 내고,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드라이버 크기는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데, 12mm 고감도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 외에 주파 숭단, 뭐, 임페던스, 감도,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제가 자주 선 해놨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구요. 어, 일단, 기본적, 이어버스 무게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양으로는 5.5g입니다. 5.5g인데, 어 상당히 가벼운 축에하 가죠? 역시 플라스틱이라 그런지 좀 가벼워요 좀 가볍고 그 다음 케이스 무게는 46g으로 상당히 뭐 라이트한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한 무게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시간 이어버즈만 사용했을 경우 최대 5시간 그리고 케이스까지 합했을 경우에 최대 20시간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사양에 제품 사양에 적혀져 있는 건데 1시간 충전으로 최대 한 아, 최대, 그니까 30분 충전으로 최대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10분 충전이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구글 어시스트 지원, 시리 지원, 뭐, 이어버즈 지원, 뭐, 이런 것들은 뭐, 시리 지원, 비스비 지원, 시리 지원, 구글 어시스터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점이라고는 여기 밑에 C타입 단자가 있다는 거. 역시 c 타입이 역시, 역시 요즘은 C타입이죠. 역시 C타입이고. 뭐 이거같은경우에는 차용과같은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차용과같은경우는 역시 인이어가 아니라 그냥 오픈형이다 보니까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 외관상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외관상의 문제가 뭐냐면 요게 콩나물이 좀 두껍다보니까 요게 한번씩 저같이게 버튼형이거든요 요게 버튼형이라서 그런지 이게 저같은경우에는 이게 기가 조금 어 뭐라고 해야될까 기형태가좀 특이한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한번씩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같은 경우에 역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연결 끊김이 없냐 있냐로 여러가지 말이 많으셨는데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에 제가 뭐 대구에 아직까지 대구에 살기 때문에 대구 기준으로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런 어, 동성로 쪽으로 가는 그런 1호선, 2호선이었나 어쨌든 전철을 타면서 끊김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끊김은 그다지 없었는데 한 번씩 끊겼어요 한 번씩 끊겼고 뭐, 한 번, 두번 정도 끊겼고, 그 외에 이제 통화 품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통화 품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콩나물 형태라 그런지, 콩나물 형태라 그런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통화, 블루투스 이어폰이란 걸 아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어, 전화를 하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뭐, 목소리 아예 못 들을 정도는 아니다, 정도는 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음질 같은 경우에는, 음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오프량 중, 중에서는 그나마 좋은 편이랄까? 뭐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잡다한 정보로는요 역시 잡다한 정보로는 제이비 같은 경우에 튜닝은 상당히 베이스 위주로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위주로 많이 깔아놓으셔 깔아놔가지고 베이스 둥둥둥둥둥둥 올리는거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어그외에 색깔들은 뭐 레드도 있고 뭐 그린도 있고 블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이리의 파비안이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 한 번씩만 더 주세요. 그럼요 안녕.